예빈, 뭐해 또? 얼른 갔다 놔. 여기도 있잖아. 예빈, 여기도 있잖아. 여기도 있잖아. 얼른? 예빈아, 왜 문도 안 닫고 가? 예빈이가 문 열어서 이렇게 했으면 정리하고 가야지. 예빈. 예빈! 예빈! 예빈! 예빈 뭐해?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는데, 엄마가? 문 닫아야죠. 됐어요? 이제 예빈이 할거 하세요? 예빈이가 정리해야죠, 이제, 누구는.